자볼 때는 여러분들의 연습량이 더 나와야 돼요 수산시장? 해신탕이랑 어, 해신탕? 네. 너 그거 할줄 안다고? 네. 너 그거 할줄 안다고? 네. 와아이모 집에 전복 파세요 전복 아, 전자자 드디어 송어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음. 우와 신기하다 나 이거 하는 거 직접 하는 거 처음 봐 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감도합니다감합니다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합다다니다 박지현은 합숙에 돌입한 팀원들을 위해 수산시장에 방문해 해산물을 잔뜩 구매했는데요. 숙소로 돌아온 박지현은 직접 회를 뜨고 해신탕을 뚝딱 만들어내는 요리 실력을 뽐냈습니다. 박지현의 요리를 맛본 팀원들은 너무 맛있다 라는 감탄사를 난발하며 몸보신했습니다. 무대에 서기 전 박지현은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합숙도 하고 열심히 연습했다. 후회 없고 실수도 없는 완벽한 무대를 만들고 싶다. 저희끼리 똘똘 뭉칠 것이다.라고 각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One and one, two, <목소리> <목소리> four, f 한지그스 <목소리>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연습량이 더 나와야 돼요 그럴 거예요, 알겠죠? 네네 <웃음> 연습량을 채워야 될거 같아요 올라가서는 분명히 출리고 다툭이라도 해서 <웃음> 그렇지, <웃음> 원팀이 돼야지 진짜 제가 없을 때 조금 출발 추... <웃음> <웃음>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어. 만들어야죠. 그래서. 친구이 응.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무대... 어, 아, 뭐, 무대를 완성시켜야 되니까. 음. 응. 되는... 네, 수산시장입니다. 수산시장은 왜요? 수산시장? 여행이 네. 해가지고, 몸보신 시켜드릴게요. 그산가 많이 사드릴게요. 저, 어, 신탕이랑 혜신탕? 혜신탕이랑. 네. 어, 혜신탕? 네. 제가 형들이랑 송우랑. 아, 니 있어보세요. 제가. 맛. 네. 너그거할줄 안다고? 너가 그거 할줄 안다고? 오늘 뭐 해줄까요? 그래서 어 너무 기계된거 죄송합니다 죄송아 밀키트 아니에 <웃음> 밀키트 안지 <씨>, 밀키트 성리야? <웃음> 어? 아, 아, 알아보세요? <웃음> 저는 이제 성리 성리라고 아 감사합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어? 저, 저희 누군지 아세요? 아 맞습니다. 저희도 이거 한번 이렇게 하고 한번 하시면한번니다 아, 저희도 한번 할게요. 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모집으로> 오 진짜요? <웃음> <웃음> 이모 집에 전복 파세요? 전복. 전복. 비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먹게 감사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화네요. 여기 문어 거죠? 아 진짜. 오사다 오. 이비면또 아, 맛있긴 한데. 안 나니까 괜찮아. 와, 와, 크다. 어, 와 감사합니다. 지현이 아세요? 안 나니까 미치. 밥, 밥에 다 뭐. 아이스이팅아이스이팅 와, 얘 힘이 좋다, 되게. 오. 아유 아이매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아, 아, 이 괜찮은데. 안 나. 자, 드디어 송어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배 터지게 해줄게. 우리 진짜 몸보신 해야 될것 같아서. 맞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커요. 봉지가. 소연이 <웃음> <도연히> 아주 어 <웃음> 맛있는 거 먹여주려고 또 우리가 어 너희 또한번 시작해볼까. 어, 먹는자 하려니 진짜 화이팅게요. 시작은 화이팅게. 너가 해야지. 한 우와. 왜왜왜 <웃음> 왜. 야. <웃음> 어 <진짜 우와>. <웃음> 우리가 아는 우리가 아는. 우리 소름. 응 나도. 저요. 어. 형이 형제라는 거 처음 봐. 와 신기하다. 나 이거 하는 거 직접 하는 거 처음 봐. 뼈 타는 소리다 뼈 타는 소리. 그냥 잘해요. 와, 살이 진짜 아예 없어. 진짜 잘해. 과도가 있어. 그 알림을 뽑으셨다. 근데 진짜 많다. 많네. 우와.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로. 뭐속 시원해. 우와 가리비다. 뭐니? 장이 왜 아니, 뭐 별거 아니 야. 오랜만에 운동 왔어. 와, 신줄게 이거 뭐야? 낙지예요 이거. 뭐야? 낙지예요 맛있겠다. 이거 찢개 찢개. 야, 큰 거. 이거 집게 어디 있어? 집게. 벌써 거. 야, 큰거 왔다, 큰거 왔다. 와. 야, 어려 전복이랑 가리비랑다 있거든요. 자, 우와. 아, 저잡잘 먹게. 아, 게 아, 나회가 진짜 맛있었어 아, 야, 진이롭에너보 신하겠어. 뭐라고 설명을못 하겠어. 그냥 너무 맛있어. <웃음>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가맛있다 해준 건 진짜 성공이다. 많이 먹고 했네. 자. 지금 내가 지금 아, 진짜 쓰거 음. 맛있다고 하면 진짜. 교이 <웃음> 진짜 음. 안 먹지? 잘다이 음. 아, 진짜, 진짜 어. 많이 드세요, 많이. <웃음> 멋있어. 응. 음. <웃음> <웃음> 아, 맛있게. 진짜, 진짜, 진짜 맛있어. 따서 진짜 파는 거 음. 같다, 이거는. 교이 진짜 입맛 음, 까다로운데? 그러니까, 나 맛있어. 나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합숙도 하고 이렇게 완벽한 무대를 만들고 싶어요. 진짜 후회 없고 진짜 완벽한 무대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파이팅! 실수도 절대 없는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저희끼리 다 똘똘 뭉쳐가지고 일등 해야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진짜 1등 하자 우리 진짜 1등 해야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진짜 1등 하자 우리 진짜 진짜 후회 없이 진지하는 이런 여기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